로 봤을 때 동당 1500 정도는 했어요. 동당 1500? 네. 잎이 안으로 말리네요. 말리죠. 말리고 원래 원래는 이렇게 못 커요. 커요. 파라방까지만. 이게 지금 황화살에 걸린 지금, 건데. 그렇죠. 이화방도 지금 이라방도 거의 다 그렇죠. 수확했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심했다가 네. 가면 갈수록 잡히면서 노란 기도 없어지고 잎은 약간씩 말려 있는데 지금 따라 오고 있거든요. 나무 자체는. 뿌리에 네. 좋은 뭔가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저기 혹시 네.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작년부터 썼던 건데. 네, 그 이름이 글로벌라고요 아그로의... 네, 저는 충남 부여에 토마토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토마토가 황하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둥 살둥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가 네. 요 옆에 토마토는 작아요 그죠? 그렇죠 확실히 키는 작고 키가 작아? 네. 근데 이게 병에 걸렸던 거라면서요 그렇죠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걸린 무슨 바이러스? 황화 잎 말린 바이러스. 잎이 안으로 말리네요? 말리죠. 말리고, 원래, 원래는 이렇게 못 커요. 파라방까지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심했다가, 네. 가면 갈수록 잡히면서 노란기도 없어지고, 잎은 약간씩 말려있는데,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나무 자체는. 음. 과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황화 바이러스 걸린 건데. 그렇죠. 일화방도 지금. 일화방도. 거의 다 그렇죠? 수확했고. 수확했고. 이하방도 많이 컸고, 일하방, 네. 삼하방, 여기도 사하방, 오아방 육하방, 칠하방, 팔하방 똑같이 따라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야 이게, 이게 지금 병에 걸린, 걸린 거였었는데. 거였었는데. 그렇죠. 얘도 지금 끝에 보면 약간 그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있죠. 이런 일이 그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는. 아. 네. 원래는 뽑았어요 어릴 때. 화가 왔다 싶으면 음. 이게 전염되나요? 전염되죠 원래 같은 벌써 끝났어요 죽었어야 돼요 아. 나무도 뭐 크고 뭐 대나 화방이나 화방은 확실히 조금 짧게 빠지는 감은 있는데 음. 그래도 지금 정상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 있다? 그래도 따라오고 있다 음. 신기해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뿌리 뿌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 병이 와도 네. 뿌리만 튼튼하면 다시 버텨주, 살아날 수 있다? 네, 버텨주고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서요. 아니, 그럼 이 뿌리에 네. 좋은 뭔가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저게 혹시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작년부터 썼던 건데 네, 그 이름이? 글로벌 아그로의 메소나입니다. 뭐야? 메소나예요. 메소나? 아, 그게 메소나예 네, 이게 메소나입니다. 유기농업자제 목록 공시를 받았고, 받았고.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 이렇게 있네요. 300평에 1리터. 300평에 1리터. 어. 식물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고. 어 더 이상 그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뽑아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나를 통해서 작물 때 세력이 엄청 세지다 보니까 는 바이러스보다 작물이 자라나려고 하는 그 세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데 뭐 일반적인 작물보다는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달려있는 과들이 정상적으로 비대가 되는 효과들이 나타났고 여기 이재호농가 말고도 요 근동에 가까운 데 있는 또 토마토 하시는 농가들에서도 토마토화가 인말린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과가 커진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와서 소개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막을 안 틀었어요 아. 근데 올해부터 난방비 때문에 수막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음. 이중 치마 물바지 그쪽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 물이 다 새어 들어와서요 하우스 안으로 아. 이 고랑이 다 촉촉하게 다 벙벙 해가지고 두덕 위까지 다 올라간 텐데, 그게 너무 이대로 가든 안될것 같아가지고, 치마를 새로 했어요. 뿌리 같은데 이제 상, 많이 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대가 물르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렇고, 그때부터는 이제, 연면 시비도 많이 하고, 메소나, 그걸 이제 관주로 주기적으로 밀어줬죠. 어, 그걸, 그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꽃 사마방 정도 이제 만개 할 때. 그걸 언제부터 쓰셨는데? 그건 작년, 작년부터 썼어요. 어, 작년에 있어서 네.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과가 되게 밑에 1단부터 4, 5단까지는 잘 컸었어요. 근데 그 위로는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한 4, 4번 따마, 3번 따마 위주였는데 흑농, 흥농, 흑농에서 메소나를 추천받아서 그때 관주를 했었는데 그 3, 4번 따마가 1, 2번 따마까지 컸어요. 오, 어, 체력이 되게 좋았다는 얘기요 그렇죠. 정말 체력이 좋아, 좋아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밑에 있는 비분 같은 거를 끌어올리고 칼슘, 첫째로 칼슘을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대나 작물이 튼튼하다가 세포, 세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나? 음. 그런 식으로 되, 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죠. 그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 얼마나 사용하세요? 보통 초, 처음 관주할 때는 연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 관주하고 물줄 때마다 그 이후로는 한 2주, 열흘에 한 번씩 아, 꾸준히. 꾸준히 세력도 안 무너지고 이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 두꺼운 게 이제 안 풀리거든요 음, 계속 자라야 돼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매소나는 음. 그 염류 직접 강화 계산대로 나왔는데 염류는 식물체가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 중에 그 농도장애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식물이 느끼는 그 환경 스트레스에는 농도장애, 고온장애, 저온장애 그리고 그 수분장애, 과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체는 그 모든 그 환경 스트레스를 단 하나의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메소나는 염류에 강한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는 동일하게 다른 환경 스트레스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특히 시드름 시드름이 병이 아니고 과습됐다가 날이 흐릴 때 물을 주면 은 뿌리가 물에 잠겨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그 과습돼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그때 잔뿌리가 나게 가 되는데 그러한 수분 스트레스 상태하에서도 외소나가 들어가면은 새 뿌리가 나오고 거기를 이겨내기 때문에 어 갑자기 해가 쨍 나, 나게 되면은 급격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이 빨려 나가면서 시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뿌리만 제대로 있으면 다시 수분을 흡수해서 생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 뿌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서 빨리고 근데 밑에서는 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드는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현격하게 개선을 시켜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아, 그 1번.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2화방, 4화방, 2화방, 4화방 2화방, 5화방 2화방. 6화방 2화방, 7화방 8화방, 9화방 여기 이제 10화방, 아, 10화방. 10화방. 네. 세력 관리하려고 1화방을 날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키웠는데 올해는 그냥 한번 1화방부터 키워보자 해서 1화방부터 키운 거거든요 근데 세력이 뭐 아직까지는 음. 괜찮아요. 2화방하고 네. 3화방, 네. 4화방 네. 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거의 크는 것 같아요. 입도 지금 상태는 괜찮은 편이죠. 아무래도 경운기를 버티다 보니까 밀양요소 결핍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잘 음. 따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 맛있네요. 네. 당도도 높고 아주 그냥 육즙이 딴딴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음. 작년에 돈좀 보셨어요? 작년에 그래도 평균 이상은 했죠. 아 평균 어, 이상? 네. 그럼 어느 정도? 매출로 봤을 때 동당 1500돈 했어요. 동당 1500? 네. 아, 그럼 몇돈 갖고 계신 거예요? 6섯동 운영하고 있어요. 아, 유기 6530. 네. 아, 답이 좀 나옵니다. 예. Here we go.